둘. 액단 네. 누구지 커팅? 계속 커팅! 주공! 응. 주공! 하나, 둘. 나이스! <놀라> 누구지 이거? 누구 잡고 노려볼까? 주공! <놀라> <죽어! 놀라> <놀라> 자, 이번에 할 포켓몬은 모래반지 빵야빵야 빵야. <놀라> 마기라스입니다. 자, 이 마기라스로 사용할 스킬은 스톤엣지와 모래지옥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물건은 약전험비아베머리띠맹공덤벨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자 스피드업 탈출 버튼 구화수모크 만병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모래의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세게 주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가볼 겁니다 자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퍼플 1레벨 이렇게 세 가지 효과 들고 갈 거예요 자 그럼 모래 폭풍 마기라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, 좋아요.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, 아하하하, 아까워. 초반에 조금 힘들 거지만 어떻게든 이겨 나갈 수 있고요. 저 아래쪽에 저거 못 봤어, 미안하다비킨 먹으러 가자. 싸울 수 있어, 충분히. 충 싸울 수 있고 그렇지. 여, 여, 여. 멋지가. 자, 이거 꿀 넣어야 됩니다. 꿀 넣어야 돼요. 자, 들어갑니다. 좋아요. 냠 냠. 이런 말하지 말 하지, 살아야 돼어아 잠깐만. 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나 살아야 돼 살고 살고 살고 무조건 살고 절대 안 죽고. 톡. 나 톡. <웃음> 자 여섯 골 들어가 주고요. 자 이거 쓰고 자 단대기 냈고 자 도망치고 뿔뿔 뿔뿔 뿔뿔 뛰어가고 야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진짜? 하나 둘. 피해주고 둘셋넷 다섯. 사라지고 아 야그러지 자 모래지요 마기라스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주변에 스킬을 쓰면 이 모래폭풍이 불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 이용해야 됩니다 자 어차피 저는 망했으니까 레벨업 할게요 최대한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? 어? 자 들어가자 됐다 나이스 자 우리 이제 세저희 이제 11레벨이고 가디언이랑 레벨 똑같습니다 정글러랑 똑같아요 자, 나이스! 근데, 싸우진 못할 것 같다. 도망은 가야 된다. 자, <웃음> 제가 먹었습니다. 일로 와. 절대 안 되지? 여러분, 모래, 모래 지옥이랑 스톤에지 이거 약하지 않아. 자, 회복하고. <웃음> 야! 야, 너 뭐해? 뭐하냐고. 야, 개그맨이었다. 충을 웃겼어. 아, 이게, 후파가 리도치 않은 트롤이야, 이게. 이 후파가 잘못한 건 아니야, 사실. 지금 운이 없었을 뿐이야. <웃음> 모아주고 스톤 엣지 둘 스톤 엣지 셋 스톤 엣지 돼 살짝 빠집니다 빠지고 자 다이빙 들어가고 둘셋일리로와일리로와일리로와자 <웃음> <웃음> 먹어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지금 맹공 덤벨을 잘못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라우라 피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싸우다 이기다 싸운다 싸운다 나 싸운다 제라우라 안녕 나 싸운다 자, 도망가고 싸우고 불기 쓰고 모래폭풍 쓰고 모래지 쓰고 빨아당기고 나둘셋 즈가 무딜까 으러 무딜까 으러 잠깐만 아개놈건 잘했어 좋아 나이즈 즈가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피해주고 야야 <웃음> 때려주고 하나 둘셋 피해주고 <웃음> 여러분 원딜러가 있으니까 너무 무섭습니다. 뭘 먹으려고 그래 이 자식이 요 자식 여 자식 여 자식 죽어 <웃음> 어 뭐야 이거 안 주고? 얌얌앱쏘가 그렇지? 이길 수 있어 끝까지 싸우면 이겼다니까 오호호호호. 아깝다 나이스 아 좋아 아, 너무 잘했어 아 이게 둘이 너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조합이야 탈코키나 들어가면 안 되지 아 이거 어떡하지? 나이스 나 스토레치 찍어주고 나이스! <웃음> 고마워! 아니, 근데 이거 진한 거난왜 이렇게 웃기냐? 자, 일단, 아래쪽 어차피, 갈가부기 못 먹을 것 같아서 저 진화를 하고 가려고 랬는데 아직 못 먹었네, 갈가부기. 이거 갈만한 거 아닌가? 아니, 뭐 자꾸 만대로가는 거야! <웃음> 미치겠네, 진짜! 야, 이거 먹자. 얘들아, 그냥, 그냥 갈가부기 먹자. 좋아! <웃음> 아 이게 무한 짓인지 모르겠다 세골 넣어주고요 하나 둘 액수 커팅셋넷 우구지 커팅 얘도 커팅 주공 주공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드디어 할 만큼 했습니다 오니 하나 둘 나이스 모래폭풍의 힘을 보았느냐 이 세요 생각보다 우구지 이거 우구지 한번 노려볼까 죽어! <웃음> 어디 가보냐? 절대 안 되지! 뭔가 진화하기 전까지는 아, 너무나 고통받다가 뭐 마기라스로 진화를 하게 되면 그 고통받는 것들이 싹 사라지는구만! 아주 좋구만! 구멍이 없으니까 안 싸울게요! 안녕? 안녕? 우리가 까. <웃음> 아! 미면 안 되지! 아냐 아 아니야, 아니야.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! 미는 거 나쁘지 않았어! 이로 와! 어? 멍멍이가! 어 버려야겠다 어 탱커 버려야겠다 <웃음> 어 버리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탈출부터 뺐습니다 아이 얼마나 무섭겠어 고질라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싸울만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갈가보기 먹으면 돼 그냥 나이스 나이스 어디가니 습출깡 아 기라스는 근데 뭐든 가든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. 원시 엠이든 모래 지역이든 솔직히 나는 큰 차이 없다고 봐. 돌진기가 있느냐, 아니면 빠른 이석 증가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스킬이 있느냐, 뭔가 그 차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. 자 일단 이렇게 애들 없을 때백도 넣어주고요. 분명히 아래쪽에 몰려 있을 거고 지금 싸울 때더꿀 넣어주고 바로 합류할게요. 자 지금 루카리오랑 지금 토끼가 뒤쪽에 있죠? 뒤쪽으로 카바 가겠습니다. 주강 주강 오니가 반대요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어디 가? 어우, 어, 씨, 학고마 죽어! <웃음> 아, 됐다, 캐리했다! <웃음> 맛있고! <웃음> 아, 진짜, 여러분. 초반만 멋티세요 어떻게든 마기라스가 딜링으로 찍어 넣을 수 있습니다. 아, 모래 폭풍이 너무 좋다. 자, 우선, 어,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, 못했는데, 7만 정도면, 폭풍이 이 정도 좋은 겁니다. 자, 10킬, 6아씨고요 아, 다른 팀원들이 더 잘했네요. 자, 딜량은, 아, 자 이제 아게 파동과 원시 에임 그리고 스톤 엣지와 모래지옥 이렇게 두 가지 빌드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원시 에임이 더 좋았고 이 진영 붕괴 쪽에서 있어서는 모래지옥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기라스가 다가오면은 궁극기를 쓰게 될 경우에 무조건 도망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너무 예 성장하기도 힘들고 너무 약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초반에는 몸을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